친구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세인이션 민석쌤 현줄 더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지난주에 출어진 제64의 한능검 시험, 자, 기본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1번 문제부터 해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VR 가상체험관이래요 자, 이 시대 때는 비파형 봉검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와 거푸집에 주물을 두어서 만든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지 보니까 비파형 동구 나왔잖아. 비파형 동구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고인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덤이 있었죠. 신분알수 있는 그쵸?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자 우경은 여러분들 철제농기구와 더불어서 철기 시대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동굴박집은 구석기 자 정답 4번 자, 2번 문제. 읍군산노 책화, 조현 무천, 당궁, 과마, 반오피. 다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 나라와 관련된 건데, 그렇죠? 자 지금 근데 무천 나왔고, 읍군산노 나왔고, 요거, 요거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똥해로 가야겠죠, 똥해. 동화책 맞죠? 똥해. 오케이? 네. 자, 그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백제 전성기를 맞이하다. 자, 백제 전성기 누굽니까? 근육이 많아, 근초고왕. <웃음> 근초고왕. 만의 세력을 열어 복속시켰고, 남조, 동진미, 해외와 교류했다. 뿐만 아니라, 근초고왕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떨어져 있는데, 바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고구원왕을 전사시켰죠. 다 3번이 되겠고요. 사비로 천도했던 건 백제 성왕, 2 2담로 설치했던 건 백제 무령왕. 독서삼품가는 여러분들 신라 원성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수의 군대를 이곳에서 크게 물리쳤다. 와, 살수대첩 맞죠? 안시성 싸움. 자, 근데 여러분 들이 문제가 참 좋은 게 소나라가 쳐들었고 당나라가 쳐들었는데 그 사이 스토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바로 연계소문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계소문이 권력을 잡고 어, 고구려 실권자가 되었죠.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때 연개소문의 그 정변. 연개소문한 인물이 당시 고려 왕이었던 아 고구려 왕이었던 영유왕을 시해하고 시해란 말은 왕을 죽인 거야. 그리고 보장왕 이안쳤죠 그러면서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니까 당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의 침략을 안시상에서 물리쳤죠. 답은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응.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야기고요. 장문휴 발의 무왕때 이야기 건모자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붕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혈통에 따라 관직 진출 제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차별했던 거 신라의 신분제도 바로 요건 뭐예요? 그렇죠 골품제도죠 골품제도 1번 학생이 맞았네요 자그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경상부터 경주에 있는데, 자, 선동양때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만든 거래. 와. 그리고 기단 위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상이 놓여있대요. 자, 사자상 찾으면 되겠지. <웃음> 그죠? 응. 이거 여러분 어려운 말로, 분황 모전 석탑이라 그래가지고 전탑을 모방했다 이런 뜻이야. 자, 석탑입니다. 전탑이 아니에요. 자, 바로 1번이 되겠죠, 1번. 그죠? 자정림사지 5층 석탑 (100제고요) 팔각 월정사 팔각 국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역시 이것도 통일신라 때 이야기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다음 (7번) 자 다음 사건에 일어난 시기를 연패해서 올케 고른 것은 그랬네 와 지금 원종과 애논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이 원제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신라말. 이때라는 거알수 있어요. 신라말이 있었던 농민 반란이죠? 정답 4번. 괜찮죠? 네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8번.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후백지를 세운 인물. 그리고 금산사에 유폐된 피운의 왕. 바로 누굽니까? 견훤이죠. 됐습니까? 음 견훤은 여러분들. 청해제 설치한 건 장보고죠. 후고고려의 마진, 마진, 나라 이름을 마진, 뭐 태봉 이렇게 바꾸던 사람 궁예고, 경주 사신건 임명되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쵸? 이 사람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잖아, 그치? 공산 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했다. 오, 이게 바로 견원과 관련된 내용이지. 정답 4 번. 자, 그다음 9 번. 대조영 나왔고, 뭐 대인수 나왔어. 자, 여러분 다뭐약드리고 강력한 키워드 해동 성공 났으니까 발해라는 거알수있다 발해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발해 영광탑입니다. 신라구, 백제구, 가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 1 0십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청주 용두사지, 철강단에 철, 단간에는중풍이라는 연호가 쓰여있다. 자, 이 중풍은 바로 광덕과 중풍, 광종 때 이야기죠. 자, 광장암문에 세가지가 있었어. 노비안관법, 과거제,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과거제. 응. 4번이 되겠죠? 네. 어, 강화도촌 됐던 건 여러분들 고려 무신조권기때 이야기고요. 응. 최후가 되겠죠, 최후. 그쌍선총감부속에서 공민왕이 되겠고 1 0목 설치했다. 고려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11번. 고려현종. 그 다음에 고려인종 나왔어요.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자 어, 지금 여기서 이자겸이 그 다음에 이자, 아, 이자겸이 아니죠. 이자겸이 지금 금나라의 사세관계를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아마 여기는 별똥이 나오면 참 좋을 것같요 별똥. 별똥. 별무반 아니면 동북구성.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진이 처음에는 우리 고려에게 부모의 나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갑질을 하면서 군신관계, 사대관계를 요구했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윤관과 관련된 별모반, 뭐 동북구 성사 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박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건 여러분들 고려 말의 이야기입니다. 처인성 전투, 몽골 침략 때 이야기고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사시킨 건 통일신라 전, 삼국통일 과정이죠. 신라가 삼국통일때그 스토리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오른 거 그랬네요. 고려 숙종 때, 어, 주전도감이라 그래가지고,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어,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해동통보가 되겠죠. 어, 명도전은 중국화폐고, 당백전은 홍선대원의 군 경북권 중건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 확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난발한 발행, 뭐야, 화폐고, 백동안 대한제국 시기 때 화폐죠. 답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오늘 하천해인사에서 자 이걸 머리에 이고 가는 정대불사가 진행되었다. 부처님 행으로 부처님 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만든 이거 어,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이게 되겠죠? 답이 음, 답은 3 번.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무찌리기 위해서 고려 현종 때 만들었고요. 나중에 몽골 침략 때 불타잖아. 그래서 다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인 거야. 그렇죠? 직지심체요절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활자 있는 샘물이고요. 무구정은 대나라인경은 가장 오래된 목판인 샘물이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또 그쵸 자 다음 14번 가시계 볼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묘청이난 나왔고요 만적이 난 나왔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라고 했어 바로 무신정변 아 이게 들어가겠지 1번이 되겠죠 우리 암기비법 이자겸의 묘이자겸의면는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해 그래서 묘청이난 뒤에 있는 게 무신정병. 앞에 있는 게이자겸의아입니다 정답은 무신정병이 되겠죠. 고려 말. 역시, 이건 고려 초기 거란, 앞에 있었, 앞에, 여기 앞으로 가겠고 그 배중선 뒤로 가야겠지. 오케이? 삼별초의 응. 저항이죠, 이거.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야, 이왕누굴까요고국통일했던 사람. 바로 태조왕거리죠. 흑창이라고 하는 빈민 구제 기구를 만들었죠. 그쵸 천리장성, 연계소문 그다음에 천민명조도가. 그데천리장성 우리 한국에서두번 나와요. 연계소문이 천리장사 축제했다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고려 초기 때 거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자, 쌓았던 현종 때또 있었던 천리장성 있고. 아 덕정 때 덕정 임금인데 몰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거란 침략 유서 쌓았던 거, 천민명조가 공민왕이죠. 전식과 참시행했다전시과는 여러분들. 희정적인 시과라 그래가지고 처음 시행된 게 언제냐면 은 성종 때 성종 때고려 성종 때 자, 정답은 1번 자밑줄이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와 왼쪽 그림에서는 발리불승 관리의 모습 그리고 변발고 호복을 한 무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기 때는 원간섭기 시기다 원간섭기 그쵸 이런 모습들이 원간석기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매를 조련시키는 응방관리. 그렇죠. 원간섭기때 응방에서 매를 징발했던 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 공려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인들이 고래에 끌려갔죠. 황여사구천 고탑을 불태웠다. 이건 여러분 들 몽골 침략 때 불탄 거야. 근데 원간섭기 앞이죠. 그러니까 고문세족의 땅을 뺏기는 농민. 고문세족들 원간섭기 시기 때 어, 군림했던 지배 세력들이죠. 정답은 3번 자 27번 요동정벌 어떻게 볼 것인가 최영처럼 명나라와 맞서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성계의 사불가론이 맞다라는 입장 토론이 있죠 자 이성계의 입장 이성계가 사불가론 자이성계 나왔으니까 이성계는 이황 <웃음>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강동 육주 서희조 이 비격제 천에는 그, 임진왜란때 이장, 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자, 메소성 전투는 문무왕 때. 그, 신라의 삼국통일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자, 18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가 그랬습니다. 자, 여진 4군 6진. 우리의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비변사 폐지였던 흥선대원군 칠정산 세종대왕. 동해보면 광해군. 숙종 때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육조, 직계조 호패법, 사관원, 났고자 개미자, 창덕궁, 혼일강력대주 신문고. 와. 지금 태종, 이방원, 업적이 다 나와있어요. 와. 대박이죠. 대박이죠.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웃음> 정답은 1번. 그 다음. 20번. 자, 밑줄 은 제도로 오른 거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고 독삼, 토산물로 동납을 대신하여 토지를 결수로 쌀이나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게 해라. 바로 이게 대동법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인 세금 제도죠? 대동법. 광해군 때 시행이 되죠? 자, 정답은 2번 대동법이었고요. 그 다음 21번. 자, 가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허, 자, 진주대첩환산도대첩 동래성전투,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은 옳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2번, 병자호란이 되겠죠. 임경업의 백마산선전투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아, 병자호란과 관련된 거. 나머지 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내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2번. 자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올케이 나라는 것은 그런데 자 명청 교칙기때 조선의 대외 관계 어 음. 좋아 자 먼저 강목립의 부대 이게 사르우전투라 그래가지고 광희군 때 후금의 명예 요구로서 군대를 보냈던 게 이게 일본이 될 거야 그다음에 인조 때 병자호란의 결과 삼존대구려 아들 효종이 북벌하자는 어떤 시도로서 나중에 조총부대를 육성하게 되지 광해군 인조효정 광인효현숙경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가다 나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되겠죠? 아네 좋습니다 정답 2번 아, 좋은 문제였네요 자 하나 23번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인종에 쓰셨던 김인후를 배양하고 있다. 자, 근데 그는 명종 즉위 왕의 외척간 세력 다툼으로 이게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성여경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을사사화죠.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윤원영. 특히 윤원영이 키워드니요 윤원영. 물론 여기선 제시되지 않았지만, 근데 윤원영이죠. 미안해요. 윤원영입니다. <웃음> 명종의 외삼촌이었죠 윤원형. 자 외척가리 세르타툼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정답은 을사사하러 가야겠죠. 자 그다음 2 4 번입니다. 오 정선하면은 여러분 인왕재색도가 유명합니다. 음. 영통도 영통동 입구도 영통도구도는 이거 강세황의 그림. 농민도 안견. 세안도는 김정희. 자 진경 선수와 인왕재색도 정선이 그림. 정답 2 번. 음. 여러분 괜찮죠? 네.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 상평 통보. 조선 후기 때, 음. 자, 근데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니까, 병난도가 옳지 않죠. 병난도는 고려의 무역 항구잖아.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 설명된, 설명들이, 제시된 내용들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볼까요? 자, 화면에 펼쳐진 자료에 대해서 말해봐라. 초기 문신제. 규장각 정조 임금이죠. 정조는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양성했죠. 경북군 중간 홍산대원군이고요.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영선사는 여러분들 청나라에 파견했던 거니까 언제? 우리가 개항 이후에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 때 이야기고요. 훈민정, 뭐 세종대왕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이 지도는 홍경래가 주도하여 사건, 일으킨 사건. 바로 홍경래전 그게 정주성이 포위됐다. 자.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응. 평안도 지방이라고 하는 자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으킨 뭐 나타난 사건이 되겠죠. 정답은 3 번. 네, 좋아요. 어, 보국관민 재포구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했던 건 바로 이모굴란입니다이모굴란 28번.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다. 강화도와영종될 때에서 자, 일본인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자,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조일수호조규가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운요호 사건이 발단이 됐던 건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 주셔야겠죠.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 1번. 자, 29번. 밑줄금 별난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만나는 한국생물. 오. 흥선대원군. 90군인들의 별난을 일으켰고, 나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입고 나요. 통리기 마문과 별기군을 폐지했다. 하, 하지만, 청군이 나를 별난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납치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모 군란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정답은 이 사건. 이모 군란이 되겠죠. 90군인들의 난. 그리고 이모 군란은 결과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뭐 있습니까? 재물포조하기죠. 음. 그 다음에 청나라 책이라는 적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30번. 밑줄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이죠. 안중근 선생 이토를 사살했던 안중근 선생님. 특히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자, 얼마 전 최근에 뮤지컬 영화 영웅이 여러분들 개봉이 됐었고, 여러분들 한번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 뭐 다운받아서 봐도 되고, 자, 정답 3번. 번. 안중근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중광단은요. 여러분들. 그 천도교, 단, 아니, 대중교 단체입니다. 대중교 단체. 독립 의금부. 여기는 이제, 그, 임병찬이라는 분이 만든 거고요. 시일에 방송되고, 이건황상신문이죠 자, 그 다음, 31번. 자,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이 책은, 간도시, 시, 간도시종기, 어, 서간도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 이혜영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 이윤석 열사가 그 국권 피탈후망명생활과신흥감수 설립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음. 바로 서간도. 이때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가슴뜨겁게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서간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2번. 자, 토지조사사업이니까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모습이죠. 농광회사, 이거는 여러분들 구한말, 국권피탈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조선태형령이 여기 되겠네요. 산미증식회 20년대고 화폐정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구한말, 국권피탈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음 양기탁 선생님이시네요. 영국계인 배들과 독립배암에 의심을 참관하셨다. 신민회를 조직하셨고, 아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 물론 선생님은 이제 사진을 보고 양기탁 선생님 딱 이렇게 알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자, 양기탁이라는 인물, 국채보상운동도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웃음> 34번 자,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운행한 전차 한성전개사 자 한성전개사였으니까 대한제국시기 때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대한제국시기는 여러분들 <웃음> 그 이후에 보수 한성수목 83년입니다. 오케이? 특히 이제 전차나 같은 경우는 그~ (80) 전차고 (97년) 이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여러분들 이거 만민공동회 (96년) (97년) 이야기인데 살짝 겹치긴 하죠 자 그다음에 경부선 <웃음>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러일전쟁 시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니까 여러분들 딱 시기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3번) 그렇죠. 3번입니다. 카트 97년인데요. 어, 이게 살짝 앞입니다. <웃음> 그래서 어렸을 것 같아요. 3점짜리로. 자, <웃음> 그 다음, 어, 동문학은 여러분들 83년입니다.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어, 좋은 문제였고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35번 1점짜리. 이건 쉽네요. 자, 홍보도 당군의 보오등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우리 독립운동 20년대 해외 독립운동. 와, 웹툰으로 배우는 일제강점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야, 3 6야 3.1운동 하면 은 여러분들 임시정부, 그리고 3.1운동 하면 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하면 또 한국광복군 이렇게 나오겠죠. 어. <웃음> 여러분, 그러니까 키워드들이야. 이게 전부 다 키워드들. 문제가 그렇죠. 독립문, 서전, 서숙, 대한국, 국제. 전부 다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독립협회 관련된 거고요. 서전, 서숙은 서간도의 독립운동. 그 기숙학교, 학교가 되겠고, 대한국 국제는 광무기업대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40, 37번. <웃음> 이봉창 선생님. 한인의 국단. 이봉창 선생님, 도쿄에서 이랑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셨던 분이죠. 1번. 홍콩공원, 여기는 여러분들, 윤봉일 선생님. 명동성당에서 명동 이완용을 겪었던 건 이재명.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이거는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 이야기죠. 38번 고종이 러시아에서 공사관는 경운궁을 옮긴 다음에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했죠. 그리고 실시한 게 광무라는 용어 아래 실시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광무개혁, 광무개때 지계 발급했다라는 거 맨날 잘 나오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척화병산대원군 유경경은 팔십육 년 이야기, 궁극 기무처럼 일차 갑오개혁 때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삼십구 번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일제강점기 학적부의 일부래 중일전쟁 때 자, 상식명을 강요하게 됐고, 자, 천구백삼사십 년대 일제 마지막 통치 방식인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걸로 가 주셔야겠습니다. 정답. 아 근데 옳지 않은 거네요. 미안합니다. 공출 애국밥 맞고요. 징용량 맞고요. 회사령은 여러분들 10년대 이야기잖아.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서 일제의 경제수탈정책이 바로 회사령이었죠. 답은 4번 자 40번 문제 여성단체래요. 27년. 민족주의가사회주의가열1배 때. 신간의 자매단체로 전국의 지를 뒀고요 근... 우회라고 하는 단체죠. 음, 어, 왜 이렇게 외국인이 또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고 계시네요. 참 아주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웃음>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41번. 자, 고바우가 바라본 어, 자, 이 운동. 아, 우리도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 이 만화를 보고 잘하셨다고 해요. 전 아닙니다. <웃음> 호은 철폐 독재 타도는 6월 민주항쟁이죠. 이걸로 대통령 직선제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근데 왜이 문제가 좀3점짜리어렵게 나왔냐면은 자 박종철과 이한년 열사 서울대생, 연세대생 학 이분들이 이야기 나오는게 바로 다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건 여러분들 박정희의 죽음, 11.6 사건이고요. 양원제 국회가 출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의 결과물이죠. 장면 대각 때.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5.18 광주민주운동이 되겠고요.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김규식 선생님. 자, 특히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면서, 자, 통일 조국을 위해서 도 힘쓰셨던 분이기도 하죠. 정답은 3번. 좋죠? 자, 대상학교는 안창훈 선생님. 조선혁명사는 신채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 3번 문제 역시 좋은 문제죠 유교 문제인데요 자일사오퇴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거라고 했거든요 음 요게 대비죠 반민족 처벌법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국 직후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달련이었고 1, 2, 3은 전부 다 유교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4 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44번 박정희 정부죠. 새마을운동 광주대단지 사건 수출 100억 달러 돌파 특히 각정희 정부 때 경보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금영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 역시 YS, YS 때 OECD에 가입했고 됐죠? 응. 이승만 자, IMF 구제금융을 조기상하한이 정부에 있었던 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정 소때 방문 아니 올드컵 개최 김대중 때죠 그렇죠 김대중 때자 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되겠죠 여기 그렇죠 노태우 노태우 전두환 때요 오케이 답3번자그 음, 다음 46번. 독도죠 독도 독. 또는 우리 땅 우리 안영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영토를 확인받아 오고 그랬죠 어. 자 여기는 이제 흑산도 제주도 수시마성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자그 다음 47번 아 좋은 문제입니다 어이 문제가 좋은 문제다 정조 해경궁 함께 수원항, 수원행사 행차했을 때 그린 그림으로서 왕실의 충행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의궤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사진입니다. 사진 지금은 저, 지금처럼 은지금 카메라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다 그린거야.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의궤라고 하죠. 답 1번이 됐겠고요. 자좀 올렸을 것 같아요. 4 7번 여러분들한테. 자 48번. 어, 미추홀이라 불렀다. 인천이죠. 인천. 인천 이날이미추홀입니다 인천. 인천이 개항이 인천향교? 인천. 인천이요 인천. 오케이. 인천. 뭐 개항기 때 외국인들의 사교장도 있었고 음, 일제강점기때뭐 제한군인회가 미군은 장교클럽도 있었고 어, 이런 게 바로보다 인천이다 인천 자 49번도 아 좋은 문제죠 온녀대사 신문화쟁론 화쟁사상 온녀 맞습니다 해초 왕호천축국장이죠 진울 세소고개 아니죠 새소고개는 세속오계는 원강법사유정삼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이죠 수선사결성동은 진울스님입니다 전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대만이 50번. 한양의 성경과사박당을 세웠다. 조선.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한다. 고려. 태학과 경남. 이거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딴딴딴 딴, 딴. 거꾸로 가야겠네요. 다 나가. 다다가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5 0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최 64에 하는 검 기본 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다음 회차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